띠오팅, 밤 okay. 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영동포역에 족발집을 오픈하신 저희 구독자분 양기남 사장님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오픈을 잘했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이 오픈을 이틀 전에 가오픈을 하셔가지고 직원들 손발을 맞추셨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영등포역이 하루 유동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360만 명입니다.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유동 인구가 좀 있는 곳에 자리를 잡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봤을 때 가게 위치도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발품을 파셔가지고 좋은 자리를 얻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틈틈이 이제 사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린 부분을. 차근차근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자리도 얻어놓으셨고. 그런 부분을 영상으로 직접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보시면서 한번 판단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아, 저는 얇게 서는 게 이제 장의 정신이라그래서 굉장히 음. 얇게 잡는다. 퍽퍽하지 음. 네, 않고 이제 부드럽게. 해주세요. 음. 정말 아, 의동 음. 어땠어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랑 컨셉 좀 비슷하죠? 거기가 예. 초창기 때먹어보셨으면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신사동에서 먹어봤어요 저. 신사동에서? 어늘도 아픈 맛 없을 것 여기는 조금 더 담백한 맛이 있고 예. 거기는 좀 단맛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알 음, 잘하죠. 예. 여기면 젊은 층은 아유. 달달한 걸또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달달한 걸 선호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훨씬 좋아하시겠죠 음. 음. 맛있어요 대미핏닭이라고 하잖아요 큰 음. 맛은 반드시 담백하다 과학에 음. 다, 다, 달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국면한 음. 음. 성격을 음. 음. 아니 직접 기간나가지고 그날 다제공 하거든요 남기진 않습니다 버리면 버렸지 원족과 전문을 컨셉으로 가고 있는거 음. 다른데 불종냉채족과 이런거는 그날다 소지 못한거 가지고 양념 맛으로 이제 하는거 맞아요. 맛이 있을수가 없어요 음. 그래. 이 가게 자리는 누가 얻은거예요 제가 얻었습니다 이야 잘 얻었네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웃음> 아, 고장 사진 이제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흘러가는 듯하일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 어. 네, 생각보다는 나쁘지가 않아. 아 메인 자리인데 내가 보니까. 여기 아, 야장도 생겨가지고. 네. 아, 아, 예, 굉장히 메인 진짜... 매인, 메인 자리예요. 이런데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편하고. 자 아, 예. 아, 리잘 보시고 잘 얻으신 것 같아요. 어, 대표님 아, 방송 아, 아. 영상 보고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 <웃음> 아니, 진짜 잘 얻으신 것 같아요. 자리자리 자리 괜찮아. <웃음> 뭐야 또 여기가 지금 사장이잘 가격도 잘 흔적, 흔적해서 잘 얻었어. 아까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장이 포스가 좀 이제 장사꾼 포스가 조금 다아이 군은 가장치 않습니다. 아니 뭐. <웃음> <웃음> 네,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사람들이 훨씬 입맛에 맞는 어,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그런 컨셉으로 온것 같아요. 음. 한번 먹어봐, 먹어봐 어떤지. 그 쟁반국수 음. 매콤해서 젊은층도 이렇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같이 음. 사서 먹으니까. 이 콜라보레이션도 되거든요. 이게 은근히 올라와요, 지금. 예, 예. 은근히 매운 맛이 올라와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오픈하셔가지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가오픈을 화요일 날 했고요 아 미리 가오픈을 예, 예. 역시. 역시 목요일 날 했어요 아 역시 7월 9일날 화요일 음. 날했어요 음. 직원들+ 직원들 선발 좀 맞추고 가오픈에서 예, 예, 예+ 잘하셨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예. 어.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똑도안 음. 하고. 에, 하면 안 네, 돼요. 화요일 날 했습니다. 에, 에. 뭐. 저좀 지나고 주위 분들한테 오픈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으니까 또 아버지 안정되면 그때 돌리시면 네. 돼요. 벌써 족발 다 돌렸습니다. 어 잘하셨네. <웃음> 맛있다고 잘하시네. 어, 잘하셨네. 영업 어, 응. 시간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오후 4뭐 본사 컨셉이 그래야지. 음. 음. 여기는 이제 또 나중에 상황 가서 시간을 조정할까 생각 중이에요. 음. 위에를 또 빨리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까지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뭐, 유흥 업소가 많다 보니까 진짜. 새벽에 또 음. 많이 찾아 오시는 거예요. 에 발품 많이 파셨다 그니까아 진짜 서울 음. 안 가본데 가 없어. 많이 파셨네. 음, 이 동네가 족발 컨셉이 잘 맞아. 어. 오늘도 하지만 요즘은 음.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있어요 음. 아. 여기, 여기 앞에 <웃음> 타임참좋에요샘아 네,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이게, 아. 이게 34,000원이면 음. 엄청 싼거거든요 시장적발도 35,000원, 7,000원 양도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음. 아, 저, 가성비로 어. 또 새우도 음. 음. 또 본사에서 다 스타일대로인 거야? 예, 레시피가 있어서 저희가 어... 직접 만듭니다. 그, 어... 어... 무슨 족발이지? 어... 어... 무슨 족발이 있는데, 거기는 새우젓을 안 줘. 모양 어, 뭐, 요양? 족발? 모양? 모양 만족이요? 만족. 아, 양 아. 만족. 아, 그런 거안 해요. 양배추 소스에다. 네, 좀. 새우젓을 안 줘요. 같이 다갔습니다 근데 본, 나는 본사에서 그걸 막 고집한다고 해서, 음. 이 점에서 이제 처음부터 못나가게 다해놨더라고요 근데 겉발에는 소유젓이거든요 소화도 소유젓이 잘되고 네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는 만족을 뭐가 그때어 맛있, 맛있다 해서 갔는데 소유젓 때문에 여기 너무 달고 소유젓도 안되고 금방 질는 질려. 아요 질려 여기 족발은, 제가 본연의 맛을. 뭐, 다른 데 뭐, 밑반찬이 맛있다고 하는데, 족발, 족발이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되는데 이거는 <웃음> 자리 잡겠는데요? 네, 소주 지금 저희가 무제한 서비스를 해서 이렇게 오시는거있고요 음. 음. 시간이 좀 필요할 것같습니다 증강증도 하려야네처부터 욕심 부리시면 안돼요 전천히 올라가요 원래 처면에도또 네. 네. 많이 알린다고 생각해야 돼. 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홍보도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거 여기서만 판매하는 거는 족발이 한계가 있거든요. 무조건 배달이 돼야 돼. 예. 배달 배달의 민족 지금 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족발은 포장이 많이 나가야 돼. 예. 음. 여기가 열여덟 석인데 예. 이전에도 뭐 사십 개가 안 되셨습니다. 음. 배달이 갖춰줘야지. 받쳐줘야 음. 예. 갖춰줘야 돼. 예. 예. 근데 당사는 체력이 내야돼요아진 힘듭니다 음, 체력이 내야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벌써 힘드신 거같은데 네. <웃음> <웃음> 생각보다는 아, 응. 늦게까지 응. 하니까요. 응. 네. 그 사장님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치지만.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 응. 응. 아, 근데 신경 쓸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적으로 표현하면서. 아, 직원들도 많이 잘고해놓셨네 이제, 이제 오픈때라 컬러지에 하고 알바는 이렇게 또 나눠 돌릴 거고. 아유, 아유. 네. 네. 직원분들은 이제 또사과서 이제. 아유. 아유. 본사에서온 직원들이 있나요? 아, 없습니다 아, 음. 제가 다 음. 너무 채용하신 네. 네. 분이에요 격이 음. 있어 잘 네. 배우셨어 음. 아 이제 막판에 음. 음. 직원을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네. 돈을 좀더 드리고 음. 막판에 좀더 겨우 겨우 채용을 했습니다 음. 근데 직원 없어요다 돌아가요? 네. 제가 뭐. 네. 제가 20개 정도저 혼자 다 하거든요 네. 쌍고 썰고 준비까지 뭐다 했죠 아다 없으면 힘들죠. <웃음> 네, 힘들뿐이지. 이제 앞으로 배달도 하고 하면 60개, 80개 정도 이제 100개 목표를 하면 이제 저 혼자는 이제 끊어주고 그따가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연습 차원에서 하는데 3개월은 수습 기간을 드렸어요. 음. 그 상황 다좋어떻제할지결정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금한몇개 정도 나와요? <웃음> 처음에 한 60개 나왔지 지금 40개 정도 배달 없이 음. 음. 주말에 여기는 음. 금토가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음. 초반 스타트를 잘 끊으셨기 때문에 아, 저는 안될거라고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초반 스타트를 너무 잘 끊으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음. 자리도잘 보셨고, 현대표님 음. 음. 예, 예, 음. 같이 좋은 분 만나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음. 음. 음. 모르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음. 방향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담아제 가슴팔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얻은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조금만 신경쓰고 관리만 좀 잘하시면 충분히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또문의좀 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 아, 예. 음, 더먹을래 뒷다리 살 살코기 팍팍한 게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저는 앞다리만 먹아요아 예,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앞다리 맛있는 걸로 주세요 보셨죠? 처음 스타트나 출발은 굉장히 좋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어 놓셨고, 근데 장사는 지금부터입니다. 직원들 관리해야 되고 놓치는 부분이 없나 있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아무리 체크를 해도 결국엔 또 놓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본인이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판단을 할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사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노력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편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2편에서는 직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설명한 부분을 보여드릴 테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